예수 나를 호라하네 예수 나 같이 가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개새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가 그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거치, 거치